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보신다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리뷰 복습을 하고 나서 교재의 파트 2 경영의 이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파트 2 경영의 이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업 후에 경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경영 조직화에 대한 경영에 대한 조직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즉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를 하고 지휘, 조정, 통제를 경, 근거로 경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리뷰하신 내용을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과제란에 올려주십시오.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경영이란 무엇이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을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 조직에는 어떤 조직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자, 경영을 얘기를 할때 그러면 은이 경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 이 학문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자, 이 학문에 대한 시작의 근거가 1911년에 출판한 테일러,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자, 이 출판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테일러가 경영학을 창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경영학의 창시자는 누구냐? 테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테일러가 그럼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 내용에서 그럼 그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영을 사실은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경영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경영학이라고 그러는 그 어떤 역사랄까요? 현재 2021년이니까. 그렇죠? 몇년 됐습니까? 110년 정도의 역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하기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하시고 어, 이 우리 과목을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영이란 것은 바로 조직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경영을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으며 그 조직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왜그 조직이 만들어졌는지 그 조직의 존재 이유랄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이 필요한데 자 그것이 인적물적 재화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해서 최종산물인 아웃풋을 생산, 판매하는 모든 활동에 관계된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자. 경영, 경영. 자, 여러분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얘기해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자, 이 계획에는 결국에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혹은 목표가 무엇인지, 자,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자,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둘째로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각 조직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 배부된 그 인적 물적 자원이 이제 세째로 지휘와 조정을 통해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지휘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그 조직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가 따릅니다. 통제는, 통제는 처음 우리가 계획한 내용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예상되면 시정조치를 취해서, 취해서 그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의 목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1장으로 넘어가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지, 자 기업이란 무엇인지, 그럼 기업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또 기업이 각각 어떤 결합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어떠한 경영자가 있는지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과 함께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조직이냐 결국에는 경제 주체의 하나로 기업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생산의 주체였습니다. 경제주체 중에서도 생산의 주체이면서 우선 첫 번째로 영리 추구가 목적인 조직입니다.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영리기업은 없잖아요. 자 비영리단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주체로서 생산의 주체이면서 우선 기업이 지속가능 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냐 자, 이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형태론적으로는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내용 이어서 자, 파트2 경영의 이해입니다. 우선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업과 경영자라는 내용에서 경영학이 언제 태동되었느냐 테일러가 1911년에 출판한 책한 권이 과학적 관리의 원리로부터 경영학이 태동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우리 경제체제 하에서요 이 기업은 대표적인 경제 주체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경제사업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정부라든지 뭐 기타 교회 등 비영리 어떤 조직과는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도요 에, 자본, 원료, 인력, 기술 인풋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도록 경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과거에 많은 기업은 뭐 자본을 출자한 자본가에 의해서 거의 소유되는 사적 어떤 경제기구로 인식되었지만 요즘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 기업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책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단지 이익 추구에만 있다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의 특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기업이 어떤 형태들의 기업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경제 형태론적 구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대개, 자, 독일의 리프만이라는 경제학자가, 경제학자가 2012년에 기업 형태론이라는 에, 형태론에서 기업을 크게 소유와 지배관계의 기업을 그러니까 소유 소유 혹은 지배 지배를 경영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누구가 소유하느냐 누구가 경영하느냐 이 관계를 이제 구분해서 기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개인기업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소유하고 지배하는 경영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 회사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인위적인 회사도 있겠고, 자본적 회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형태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구분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하나 단독으로 있는 단독 기업이 있고요. 그 집단 기업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소수집 소수인원의 집단기업으로는 어떤 조합이라든지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유한회사 이런 형태이다면 뭐 다수집단기업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주식회사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기업들이 서로 결합을 이루다 어떤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런 이런 형태의 기업 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기타 기업으로는 어떤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중기업이랄까요? 이런 형태나 어떤 국영기업, 뭐 특수회사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뭐 공사, 합동기업 이런 등의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부분입니다. 자 법률적으로 그리고 법률적 뒷받침이 된 기업 형태는 어떤 형태의 회사가 있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자와 경영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이 법률에서 법률에서 규정을 해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법률에서는 개인상인 이라는 내용이 있고요그 다음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여러분들 참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들이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주식회사들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명회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자, 간단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합명이란 합은 합하다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합한 회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혹시 자기 이름을 내걸고 회사를 만들었다면은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면 그 회사가 주식회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대표적인 것이 자, 이것이 한명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자,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무한책임사원들이 그 회사의 조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사원으로 존재하는 이름을 합한 회사이다. 그러면은 모든 그 회사의 사원이 그회사의 자기 이름을 내걸고 끝까지 책임을 일정 부분 책임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 책임을 끝까지 지는 회사이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집니다. 자 엄청나게 주식회사와는 다른 회사이죠. 자, 이래서 자, 이와 같은 책임을 지면서 사원 그 회사의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한명 회사의 대표는 대표 사원 누구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원이 출자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자기 재산을 스스로 자본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회사를 합명이라고 합니다. 합명회사.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 참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법률적으로도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보다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자,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을 이제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을 가입시킨 회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회사입니다. 합자 회사. 한 명보다는 조금 이제 책임의 한계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은 없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 의무는 다 집니다. 그냥 회사채 채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자 조직의 폐쇄성 면에서는 뭐 인적회사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 단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 자, 유한 회사. 유한 회사. 혹시 여러분들 유한 회사라는 회사를 보신 적이 있다면은 있다면은 한번 어떤 회사인지 보십시오. 자, 유한 회사와 그럼 주식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 회사입니다. 자, 주식 회사는 결국에는 주주가 유한 책임 제도에 있는 주주가 자본을 공급을 합니다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이제 증권화 통해서 자본을 이제 제공을 하면은 경영은 누구가 하느냐 경영은 경영자가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주식회사는 이1900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주식회사의 선구 자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는, 주주는 자본을 공급하는 주주는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와는 자본과 경영을 분리를 시켰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회사 경영에 이제 주주는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은 갖지 못하지만은 전문적 경영자로서 이제 이사, 이사회, 그 다음에 대표 이사 제도로 이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주주는 주주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제 경영자들을 선임을 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본과 경영을 분리를 했다. 그 다음, 우리 전공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이 어떤 벤처 기업 혹은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는 기업이 자, 가맹 사업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선 벤처 기업이 뭐냐? 자, 벤처 기업은 이 법률에서 벤처 기업이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요건이 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서 벤처 기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주로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바탕 위에 만들어지는 기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나는 것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맹사업, 가맹사업의 아주 많은 부분이 우리 음식 먹고 마시는 음식 관련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이제 용어가 뭐냐 자, 프랜차이즈 용어 자, 이 용어는요 자, 자, 여러분 교재에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우리 법률 용어로는 가맹사업이라고 규범을 정했습니다. 자, 감행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이제 감행 사업은 감행 사업 가맹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가 감행점 사업자, 그러니까 본부에 감행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자들 모집을 했어. 결국에는 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표나 서비스 표상호, 뭐 휘장,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영업 표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그 제품 품질 기준, 그다음에 영업 방식, 여기는 원재료 부재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할지에 대한 본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그 가맹 사업자에게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맹 본부와 가맹 사업자 사이에 이제 이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이게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프랑스에서 사실은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원래 어떤 자유를 주다 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본부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라든지 특정 독점권 판매권 이런 것들 를설수 있는 자유를 주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가맹사업에서 어, 용어가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저 프랜, 프랜차이저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맹업자들을 프랜차이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지, 가맹본부, 뭐, 뭐,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아, 가맹본부, 그 다음, 가맹점, 이걸 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용어로, 예, 프랜차이저를 가맹본부, 그 다음, 프랜차이지를 가맹점, 이렇게, 에, 여러분들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내 우리 전공과 관련된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이 규모라든지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